아, 이걸? 어, 블랑. 아, 와! 이글 블라아와다뚫렸다와와공잡아 와. <웃음> 막아지고가 아, 와우 아 진짜 막내 생각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연패를 달릴게 뻔하기 때문에 네, 여기서 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자 방송을 할수 있으면 키는쪽으로 가가지고 내일 아니면 모레 자 다시 또 방송을 기도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록하요 방문자 수가 한명 있는데 오늘 과연 누가 내 그걸 들어왔을까? 맨날 만났다고 하면은 바세리아 부스캡스. 마크 어 자, 마크 어 자, 뚫리면 안되지 아 뭐야 첫 번째 슈팅이 어어? <웃음> 네이마르 No. 슈팅! 어! 아. <목소리> 야 진짜 좋다 메스아 no. 까비 아. 아 근데 블랑이 좀 아쉬운데 이거? 구열 아 진짜 이건 아니지 아. 차분하게 자 졸델바 프라임 no. 까비 아 애들이 요즘 좀 바뀌었어 아 진짜 피케가 와야겠나? 차리 네, 피케가 아니, 날려나? 수정적이네요. 한만 보자. 피케. 피케가 와야 될것 같아, 이거는. 피케 한 3카 정도로 해가지고, 아, 얘 속력 왜 이러지? 어어? 이거 거의 수비계 헤리케인인데? 헤더는 101에다가 몸싸움 97인데, 야,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. 솔직히 수비가. 피키가 이리로 온다? 해더적인 부분에선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아..이게.. 근데 계속 뚫려버리니까 수비가.. 그러면 CDM으로 두명이 와 CDM으로 두명이 오고 이렇게 할까? 비달이랑 어차피 쟤네둘이 CDM쪽이니까 그치 그리고 개인전술 이게 훨씬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어. 나 바르셀로나야 진짜 아무도 어이 이팀을 이길 수없을거야어자 올라가죠. 넬송 뭐하지제? 득점으로... 넬송 자, 슈팅까지 가나요? 텔리. 뭐야 네, 머리에... 어아 설마 오바야 진짜 아 아니 뭔 헤드를 리디자래 진짜로 어 아니, 무슨 헤더를 두 번, 두번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세 번이나 먹히냐 와, 진짜. 너네 헤더 같은 거 그런 공부 안 했어? 되게, 막, 축구선수면은, 어, 뭐 공부, 공부라기보다는 좀 헤드, 헤드권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런 거, 점프 이런 연습을 좀할거아니야 훈련이라든지. 아, 진짜. 좀잘 봐.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내꼴은좀 오버하잖아 아, 얘들아. 아. 야 피케 바로사 그냥 넬송쌤에 두고 누고 가네 그냥 다 팔아버려 아 진짜 안되겠다 너네는 내가 더이상 봐줄 수가 없다 넬송쌤에도 이런 애들 문연이네 진짜 어느정도 껏 해줘야지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